Her r n d m n d w t h i m a s o m the s o r i t e The n s t t i n s e s o n h c o m u e c e n 최상은 최고로 맛있는 밥 이런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best bread on g l a r 라고 멋지게 표현해요제이 I watch e d h i n w h o m e s e i f d o i r s o i v n o i s d e y o h y h i s very o o d i s y o h h s very c o m f o r e 다 깨닫았어요. 응? 그리고 마침에 이해할 수있요 저희가 처음에 처음에 I wanted to say o e i n g 처음에는 자리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. I can't say s o m e t i n g about it. 할수 없죠. You love me, u h e r I say. How do we w a n o to say s o d e t h i n g o u t i 우리는 너기사랑이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같은 거 말했어요. r i n 게 원더링.. 엔드 아니 원더링. 나도 궁금하다. 궁금하다. 그래서 그녀의... 이것을 내가 그녀의 그녀 했는데 아니고. 응. 응. My word <웃음> yeah. Yeah. Yeah. Yeah. Yeah.